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자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리거브 레전드의 바드입니다. 먼저 철사로 바드의 뼈대를 잘 잡아줍니다. 내부에 넣을 LED가 합선되지 않도록 자른 테이프로 뼈대를 감싸줍니다. 바드가 앉을 통나무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3D펜으로 통나무가 될긴 원통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 위에 무거운 바드가 올라갈 것이니 잘 검토해보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뼈대가 전부 준비되었으니 LED회로를 연결해봅시다 주의할 점은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아 <웃음> LED 작업하다보면 몇 개쯤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LED 위치는 머리, 피리, 그리고 전용네마리에 쓰이기 때문에 각 위치에 맞게 LED를 설치합니다 LED 설치가 끝나면 배터리와 충전용 모듈들은 아까 만든 원통 안에 전부 넣어주고 미리 설치해놓은 LED회로와 연결해줍니다 이제 바드의 몸체를 만들기 위해 클레이로 뼈대 전체를 덮습니다. 참고로 바드의 체형을 참고하면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리가 될 부분을 만들어주고 3D펜으로 피리에 들어가는 구슬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구슬도 역시 3D펜으로 만들어주고 큰 구슬에 잘 붙여줍니다. 이제 모양이 어느정도 나왔으니 빛이 잘 투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구슬색에 맞게 녹색 클리어 페인트로 도색을 합니다 바드의 뿔을 만들기 위해 바드의 긴 뿔을 지탱해줄 철사를 박습니다 뼈대를 기준으로 뿔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도구로 뿔의 무늬까지 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까 만든 피리 구슬을 붙여주고 바드의 옷을 만들어 붙입니다 옷을 만들 때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나도록 유의해줍니다 피리의 손잡이를 갈색으로 덮어주고 도구로 피리의 디테일을 넣습니다. 피리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손을 만듭니다. 피리를 받쳐줄 수 있도록 손가락도 같이 만듭니다. 손가락을 만들 때 피리를 자연스럽게 잡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뿔에 인조가죽으로 장식을 만듭니다. 가죽 장식들 아래로 종이 달릴 수 있게 고리를 붙입니다. 이제 소매를 붙여 바드의 상의를 1차 마무리합니다. 역시나 옷주름에 유의하며 만들어줍니다. 옷이 잠깐 굳는 동안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빛날 부분을 제외하고 피리장식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만든 가죽장식에 종도 달아줍니다. 종이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이제 가죽으로 팔에 들어갈 장식을 만듭니다. 가죽을 덮은 뒤에는 클레이로 세부장식을 만듭니다. 하는김에 다리에도 가죽끈이 하나 있으니 같이 붙여줍니다. 이제 바지를 작업할 차례입니다. 바지를 작업할 때 전선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작업합니다. 옷주름 작업을 어느정도 하고 무릎에 들어갈 문양을 만듭니다. 이제 바드의 복대를 작업할 차례입니다. 먼저 복대 안쪽을 인조가죽으로 덮습니다. 가죽을 덮은 뒤에 클레이로 한번 감싸고 도구로 옷주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클레이를 길게 꼬아서 밧줄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밧줄로 허리를 감싸줍니다 이제 밧줄 기준으로 앞치마를 만들면 하의는 완성입니다 이제 나온 상의를 작업합니다 먼저 장애물이 없는 등부터 천을 붙이고 앞에 부분은 필이나 팔같이 장애물이 많으니 천에 있는 문양이나 장식은 미리 작업하고 붙입니다 이걸 이제 조심스럽게 가슴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앞면 장식에 맞춰서 뒷면도 똑같이 작업합니다. 이제 피리에 취구를 만들어 붙이고 주변에 수염을 붙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염을 덧붙이면서 좀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수염을 다 붙일 때쯤 얼굴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합니다 머리에 방울 장식을 달아주고 3D펜으로 얼굴 전체를 덮습니다 3D펜으로 덮은 자리 위에 얼굴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불빛이 잘 들어옵니다 이제 금속 부분은 전부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뿔 부분은 한번 가볍게 색조화장을 하고 약간의 광택을 위해 바니쉬를 바릅니다 바드 자체는 완성이 되었으니 바드가 앉을 통나무 작업을 합니다 먼저 아까 만든 통나무 프레임에 갈색 클레이를 덮습니다 나무속을 표현하기 위해 클레이를 여러개 길게 찢어 붙입니다 나무속을 다 붙인 뒤 나무 껍질을 하나씩 붙입니다 나무껍질이 충전단자를 덮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붙여줍니다. 이번을 위해 새로 쓰는 재료 코르크 클레이입니다. 우리가 와인 마개로 쓰는 코르크가 주성분인 클레이로 흙을 표현하게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녹색 코르크 클레이로 풀이 들어갈 자리도 덮어줍니다. 풀이 들어갈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디오라마용 풀들을 덮습니다. 추가적으로 모형풀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여담으로 저 모형풀 가격이 놀랍게도 세계 4,500원입니다 500원만 더 있으면 국밥이 한 그릇인 클레이로 돌을 만들어 여기저기 붙입니다 이제 바드의 친구들이 정령들을 3D펜으로 조형합니다 정령의 몸은 LED 위에서 조형하고 미리 만든 머리와 이어붙입니다 이제 정령들을 노란색 클리어 페이트로 도색하고 전체적으로 색조화장을 하면 완성입니다 그럼 완성작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낮에 볼 때도 괜찮지만 밤에 볼 때가 제일 인상적이네요 영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디오라마 작품이기에 좀 다양한 재료들을 써봤습니다 충분히 감상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